여러분 아니 정신 좀 차리세요 아이돌이 왜 여러분이랑 결혼합니까 여러분이 아이돌을 아무리 좋아해도 아이돌은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시간에 코라를 하나를 더읽고 차라리 작카트를 하세요 여러분 a s s a l a 안녕하세요 다오투킴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진짜 할까 말까 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케이팝 아이돌 엑소의 멤버인 첸이 어, 결혼을 한다고 하거든요 뭐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아니 벌써 2세대 아이돌이 결혼을 한다니 아 시간 참 빠르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첸한테 탈퇴를 요구하는 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팬들을 두고팬들을 배신할 수가 있냐 뭐가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난 제가 좀 신기해가지고 댓글을 좀몇개 캡쳐를 했거든요 상상도 못할 명예와 부를 팬들이 쌓아줬는데 팀 유지 중에 결혼은 아이돌로서 잘못하는 것이 맞다 애초에 아이돌 자체가 유사연의 계약직 아니냐 유사연의 계약직이 뭡니까 김종대 책임지고 탈퇴해라 엑스한테 피해주지 말아라 열심히 하는 다른 멤버들이 번돈 김종대씨가 그 활동에 숟가락을 얹고 엠브레1 받아가는 거 굉장히 불쾌하니까 탈퇴하시고 솔로 에 뻔만 내시라고요 아이돌이 무슨 유부남이냐 피해주지 말고 알아서 나가라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너무 간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연애도 할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죠 아이돌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아이돌이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유사연애가 뭐예요 유사연애가 물론 케이팝 좋아할 수 있죠 저도 첸 진짜 좋아해요 어, 뭐 BTS 지민도 좋아하고 그리고 블랙핑크 리사도 엄청 좋아하고 리사 <끊이> <끊이> <좋아하고. 끊이> <끊이> 하지만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의 사생활에 뭐 참견을 하거나 뭐 인성이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혹시 채닌나랑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팬을 해야지. 그러면 채닌아 알아주겠지. 아, 이건 아니죠. 이건 팬이 아니고 스토커죠, 스토커.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돌을 아무리 좋아해도 아이돌은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리사 좋아하지만 제가 리사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절대. 100% 리사는 제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건 좀 슬프네요 뭐 어쨌든 진정한 팬이라면 은 이제 채네 인격을 또 존중을 해주고 또 앞으로의 멋진 날들을 축하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종대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부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할게요 아이돌이 여러분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물론 k 팝팝이내 삶의 활력소가 되고 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BTS 보세요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지만 케이팝이나 k, k 드라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케이팝 좋아하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케이팝에 빠져서 내 모든 시간과 관심을 여기다가 쏟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하람인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인텐션, 인텐션이잖아요. p o 팝이 하람이다. 뭐 이렇게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 의도가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면 은 이거는 또 하람이 될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사랑, 관심, 이걸 또 하나님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아이돌은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쏟는 모든 시간과 노력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알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할수 있는 거죠 뭐 아이돌한테 쓰는 시간, 뭐돈 이런 거뭐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k 팝팝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죠 뭐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챈 포스터 산적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또뭐 게이라고 한거아니야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아이돌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지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돌은 말 그대로 그냥 아이돌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하나님 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하나님 이외에 관심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정말 반성하고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후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아이돌 뮤비 하루 종일 보지 마시고, 코란도 좀 읽으시고, 또 아이돌 콘서트에 갈 돈만 모으지 마시고, 비싸잖아요, 또. 그 돈으로 이제 자카트도 하시고, 메카에 갈 돈도 모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돌에 너무 미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웃음>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돌은요, 여러분이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내 <웃음> 네, 눈물 닦으시고요. May Allah always bless you and keep you safe. Alhamdulillah, a salama. 안녕!